자반증은 초기에 식단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아이들에게 잘 발생하다 보니 식단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했던 아이들은 더욱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반증 환자분들이 드셔도 좋은 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과자는 쌀로 만든 과자, 두부과자, 유기농 과일칩, 유기농 야채로 만든 과자, 김과자입니다. 이러한 과자를 선택할 때에는 합성 첨가물의 한량과 당분 한량을 체크해 지나치게 함량이 높은 과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 다른 간식으로는 떡은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으며 밀가루로 만든 빵 보다는 쌀로 만든 빵이나 보리로 만든 빵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